안녕하세요 놀배의 놀이세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주행속도 5030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차를 타고 도심과 주요 도로를 주행하여 보겠습니다 평소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지점을 알려드리니 주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환호동 노인회관이 있어 30km 속도 제한 구역이며 내리막 도로입니다.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알고도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5030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행속도를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어린이, 노약자 보호구역 및 주택가에서는 30km로 조정된 것이죠. 이것은 구역별로 기존의 시속 60km 기준을 상당히 하향하였기 때문에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어 실제 주행하면서 교통정보와 운행요령을 알려드리니 안전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환호동으로 이어지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평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지만 제한속도 30km이므로 특히 이런 낯선 구간 운행시 도로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방에 바로 단속 카메라가 있네요 여기서도 몇번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 도심부의 주행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졌는데 이는 도로 주행속도를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되었을 뿐 아니라 이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의세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책임도 커지는데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권 청구하는 등 경제적 책임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1 2대 중과실로 사고를 유발하면 상대방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차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도 하니 운전자분 모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으로 나오자마자 30km군요. 시내에서 5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현 사거리에서 흥해 영덕 쪽으로 빠지는 소티제이포까지 4차선대로 에서도 50km입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 길 좋다고 달리면 다 걸립니다. 울르막부터 7번 국도 구간은 거의 60km입니다. 여기서 포항 IC, 포항 KTX역, 영일만항, 그리고 풍해, 영덕쪽으로 갈라지는 도로입니다. 로 넘어오는 도로는 60km군요. 여긴 내리막이라 조심해야겠네요. 3공 시행으로 실제 도로를 달려보니 3 0 k m 구간이 상당히 많으며 단속 카메라도 많으니 교통정보를 잘 활용하여 항시 안전 운행을 해야 되겠군요. 놀배의 놀이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